12월, 12월 12월 월간 월간 월간, 월간 라타뚜이 그래서 오늘 뭐 하는 건데요 재밌어요. 오늘 자 위에 전광판 보시면 세븐틴 대 고잉, 고잉 세븐틴, 고잉 세븐틴 이렇게 오늘 또 개, 대.. 아뭐 도와주세요 대결을 해서 <웃음> 아니 이거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 <웃음> 저 형이 민망하면 껄러껄러해져아 도와주세요 <웃음> 이 정도 크기의 대관을 했다면 정말 엄청난 게임을 하는 건가요? 어, 아이돌 최초 콘텐츠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희가 1년 넘게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네. 네. 잘 맞죠 많은 대결을 통해서 좀더 친근 그.. 친근해지고 친목도모를친목도모 뭐. 다시 를아 그냥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웃음> 물론 어, 이겨야죠 뭐, 어떤 대결일지 모르겠지만 뭐 이기고 지고의 뭐 벌칙이라든가 뭔가 좋은 게 있나요? 아 그거는 음. 이제 모르죠? 나중에 나중에 네. 모르시죠? 그냥 뭐, 모른다고 해도 돼요 뭐, 모르는 거 아니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야, 이분은 그냥 아이디어만 내신 분이고 그자산한은 이분들이 다 찾으셨어 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 넘어가 넘어가 <웃음> 녹화 전에 프리핑을 해도 이 정도인데 아이디어만 안 하고 들어가면 얼마나 난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네. 어떻게 되나요? 세븐틴이 이겼을 때는 제작진 계약 연장, N년 연장하기 오! N년이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근데 진짜? 연장인데 가격은 거죠? 안 올라가나요? 네건 <웃음> <웃음> <그건> 제가 <웃음> 따로 얘기해볼 아, 거아니요아 <웃음> 따로 얘기해? 저희랑 얘기해야죠 아니 그런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야? 제작진이 이겼을 경우 이번 편 쿠키, 세븐틴이 편집하기 와아 그거는 저희 민규가 전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게 형상민규 씨 좋죠. 제작진 분들은 불만 없으세요? <웃음> 내가 왜? 카메라 엄두기였으면 뭐라는 거야? 이실거 같은데 아니, 아니, 엔진 나, 더 찍어야 더 된다고? 찍, 아, 찍으시면서 아니 나, 나도 가족이 있는데 아, 아. 쿠키 영상을 얘네가 그, 만들든 말든 자기한테 좋은 게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뭔가 그래 우리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지면 그래. 우리가 스태프분들 회식 다 쏘기 오케이 저희 어. 돈으로 회식 쏘. 아 어, 드릴게요 어, 아니 왜 굳이 아니, 왜, 왜 굳이? 굳이? 원하는 거다해줄게 라고 호시 형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차피 우리가 이길 거니까 저희는 어차피 리더 쿱스 형이 있어요 쿱스 형이 다 내줄 거예요 아니 근 오케이 굽스가 속이 월간 라타토이 N년은 몇 년으로 할까요? 저희 팀이 다할 때까지 이름이 고잉 세븐틴인데 세븐틴나 가야지. 아 근데 진짜 괜찮으세요? 네네 네, 좋아요. 아 어, 잠깐 만요네네 <목소리> 네, 좋아요? 우리 고잉 PD님 제작진 분들이 다른 쪽에서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런 조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도 그런 걸다내 취실 의향 있으신가요? 내오오 네 <목소리> <목소리> 우리 너무 좋아요. 멋있어 멋있어. 한편당 1 0억자 네, 이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좋아. 제가 호스니까 네. 게임을 제가 먼저. 아 벌써 첫 게임 가나요? 좋아, 좋아. 첫 번째 게임. 대망의 첫 게임은 안돼 쓰고 손 감기. 안쓰 손. 세븐틴 멤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를 저희가 제작진 분들. 뽑고 뽑힌 제작진분들이 뽑는 게 낫지 않아요? 오! 어 윤정아! 아 방송생이? 아, 형이 불러줘 과연 아, 유재화 감독님 어 야. 아, 감독님 감독님 첫 번째로 뽑혔어 저희 카메라 메인 감독님이세요 와! 예! 아 메인, 메인, 벌써부터 메인, 메인 감독님의 메인, 메인, 메인. 메인. 메인! 자 다음 한분더 이세진 감독님 제작진 중에서 반응이 뜨거워요 조명팀 메인 감독님 아좋아 아 메인, 네. 메인 감독님 연속으로 그러니까 촬영 현장에서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는 거는 이게 짬밥이 된다는 분이에요 <웃음> 네. 네. <웃음> 저렇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는 내가 이미 다 했고 세팅했고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 감독님 퀴즈요 <웃음> 감독님 <같다>. 아, 아, <웃음> 그 네. 아 좋다 제, 한 분씩 뽑아주셔야 아, 됩니다 선생님. 재밌다 재밌다 근데 이게 메인 감독님 두분다딱 나오셨는데 종자로 손목이 푸는 거잖아 이제. <웃음> 과연 누울까요? 진짜로 정한! 아! 아! 와 정한이 형 게임 잘하지 야 우리도 메인 게임로 메인 게임러 아니 어떤 일본의 메인이잖아 아, 도겸! 도겸! 도겸! 정한, 도겸! 어, 정독! 어, 어떻게 아, 도겸이 뽑히지? 아, 이 게임 도겸이었는데 진짜 아, 고맙다 이 게임, 아, 아, 게임 도겸이 전문이잖아 아 그럼 순서 우리 언님도 대고 아이 야, 하신대, 먼저 그럼 보고 있어도 되나? 그럼 안 되네 아예 아, 늦게 아, 모르시는 거 아니면서 아안 보이죠? 시안 보이시죠? 안안 이제 안 보이는데 막안 보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죠? <웃음> 안, 아,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이시죠? 아, 안, 보이시죠? 네, 안, 네, 안 보이시죠? 안 보여, 난 진짜 안 보여. 이게 나 이게 이게 이게 그게 그게 작전이니까 시작했습니다. 준비 시작. 시작. 어손 손을 손 손. 손. 손, 아, 손. 아, 아,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자손은 <목소리> 아, 터치 오. 안 되게 야, 와. 자, 아, 와, 나이스, 나이스 와, 좋다 어어와어어어와어어어감독어어어어어어어어어 바로 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뭐, 뭐, 뭐야? 오와. 와, 아니, 아니. 와, 와! <웃음> 와, 제발, <웃음> 와! 아, 이거 너무 잘하네. 와! 여보 와. 야 근데 많이 와. 와. 3 아, 2누 아, 뭐야? 그랬지. 가가 가. 오케이. 와. 아이고 저 왔어요. 자. 저희 감독님들 겁니다. 감독님 섞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정환 씨, 도겸 씨 이거 숟가락 끝에 잡아 주세요. 근데 감독님은 여기 잡았는데요. 아니 아니. 그런 기류가 없. 귀품이 아. 어떻습니까? 이제 <목소리> 이제 기초가만드는 거예요. 과연 감독님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다. 나 진짜 안 보이게 하고 싶어. 아, 오. 오. 아, 이런. 어? 아, 이건 진짜 인정이다 와, 이거. 우짜냐 이거 이게? 자, 우리 힌트 주면 안 된다. 준비. 시작. 시작. 윤정한! 윤정 n g a n Yun Jong-an! Yun j 윤정한! a n Yun j o 가자!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그래 두고야 아, 아. 야 잠시만 야, 잠시 야 잘한다 야 근데 잘해 야, 진짜 똑똑해 야 진짜 와. 똑똑해 이거는 진짜 인정이야 와와 수르륵 수르륵 약간 털고 있는데? 우와 약간 털고 있는데? 우와 우와 도겸아 잘하자 도겸아 통통통통자 통을 너무 기우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너 혹시 기너 혹시 기계야? 나 천천히 맞천천히. 잠깐만잠깐만잠깐만 어디 있는지 좀 파악을 하고.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나 진짜 모르겠어. 2 1 벌써? 네. 나 하나만 해도 못넣어 하나만 넣었어. 하나 진짜로? 수구가 잡혔 우와. 아니, 하나도 안 느껴져 진짜로. 야, 오. 야, 오, 막상 왔는데 아직 몰라. 자, 카운팅 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넷. 넷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좀더안으다 아니야 우리가 우리가 해어 우리가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더 많아? 예! 어 잘했어 나 잘한 거 맞지? 어 잘했어 재밌었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메인 감독님들의 아쉬운 패배. 아 정한 형 진짜 잘했어. 어. 진짜. 이 어. 탁탁탁이. 어. 나 잘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어쨌든 이겼어. <웃음>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게임을 한 친구들이 뽑는 걸로 하자. 오케이 우리가 뽑아줄게요. 게임을 주쵸. 먼저 뽑아줘야죠. 하연. 어 와. 뭔데 뭔데 뭔데. 야 이거, 이거 너무 재밌는 거다. 대박이다. <웃음> 와 이게 바로. 야, 야, 빨리. 야 너무... 아, 윤정아, 방송쟁이 다 됐어. 와, 아 이게, 이게 저는 사실 하이라이트로 들어왔어요 이거죠. 마지막입니 사실. 그런데, 아, 족구입니다. 와, 아, 족구다. 아 족구는 아 3대3이죠. 아, 이거 네. 잘 걸리길 기도해야 돼. 아, 나 진짜 이거 현석이 형이 하고 싶다. 아 현석이 형, 제발. 석이 형 그냥 이기지. 아, 기다려봐, 내가. 그래. 현석이 형은 내가 봤을 때, 이거야. <목소리> 김용철, 김용철 감독님. <목소리> 오! 오! 오! 용철 감독님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잠시만 박수 치셨어 뭐야? 야 족구 어? 너무 잘하게 생기셨어 <웃음> 야 같은데? 어? <웃음> 야 고인돌 체육관 걸가 다르셔 족구 <웃음> 너무 잘하시거같 어이구야 석이 형 나오세요 <웃음> <웃음> <웃음> 시아아 아, 아, 이렇게 하면 전력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아나이 형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네 마지막 감독님 조예빈 감독님 아 좋아 좋아 조꼬웅을 들고 계셨어요 지금 들고 나오세요 아, 들... 들고 나오시면 돼요 예언하셨네 아 석이 형아 석이 형 저는 제발 진짜 문준휘만 아닌데 제발 우리 와 진호. 나쁘잖아. 나쁘잖아. 아, 밤들이 좋고 너무 잘 하실 것 같아. 무슨 문준이 너무 검죠. 멤버가 중요해. 멤버가. 어쨌든 여기 석이 형이 있어서 조슈아 조슈아! 아주 하게 잘 조슈아 잘해. 조슈아 잘해. 조슈아 있어요. 조슈아 있어요. 조슈아 괜찮아. 어. 재밌겠다. 잠깐 근데 어, 재밌다, 지금 이거. 공격수가 없어. 쿱스 급성 급성 급성. 자, 예민누나. 누나 아닐 수도 있어요. 순간이 어! 아, 가자, 재밌겠다, 가자. 재밌겠다. 가자, 이겨, 이기는 거야 저희 찬스 이겠습니다 어? 예빈 감독님 대신 평화 감독님이 어? 들어와서 아, 아. 어, 잠시만, 저분도 강화도 네. 조꿈에 출신인 것 같은데? 네. 오. 오케이, 들어주세요 와 들어와 주세요. 야, 재밌겠다 서브 게임 한번 할까요? 응몸 어. 아, 푸는 거 봐, 와! 이몸뭐 아, <웃음> 이거 뭐야, 이거 뭐? <웃음> 경기 시작합니다 삐 갑시다, 갑시다 아, 서브 너무 좋네. 준결감놀리면 나이스 서브였죠 마이를 왜 찔러줘? 앞으로 찔러줘, 덤! 앞으로. 으악! 아! 남넘겨남아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샘디 어, 뭐. 팀의 팀워크가 지금 아직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균형이 잡히질 않았어요. 마이를 했으면 책임을 져, 얘들아. 아, 좋습니다. 감독님들 팀의 서브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예, 네, 넘겨요. 나이스. 나이스. 아, 저. 나이스. 자, 이거 아, 좋아요. ]이다. 이거. 어? 와, 오 날카로운 공격! 아, 대박 스테이크! 잘리 와봐, 우리 화이팅 하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 어 나이스 서브! 컴다운, 컴다운, 할수 있어 아, 아, 미안해 아, 아 3대 0이에요 지금 약간 세븐틴 팀이 몸에 안 풀렸는지 야, 감독님이 잘하신다 아, 오. 서브가 너무 안전적이죠? 나이스! 나이스 아 인! 어 나이스 어, 패스 넘기세요와 현석이, 넘기세요. 어, 현석이 형기본치 괜찮은데 석이 형 잘하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랠리가 이어집니다 어, 나이스. 그냥 주세 여기서 이석석이형 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씨이번나이거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대를 저버스지 않아요 이스 나이스+ 했어 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인이스 나이스+ 나다스나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넘겨. 톡. 툭했어이스 나이스. 이 와이 와이. 고조요. 잘하고 이사. 이거잖아. 이거잖아. 3대 2. 2입니다. 자, 올라왔어요. 3대 2, 아, 2. 3대 2. 바짝 추격하고 있는 세 17. 네, 몇점 내기죠? 5점 내기입니다. 오점 내기예요. 어, 나이스. 아, 아. 밀어줘. 나이스. 뒤로 갔지만 여기 살려주고. 자, 현석이가 넘겨서 현석이 아! 아! 인이죠.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예요, 이에요 나이스 살렸죠. 승관 때려야죠. 나이스. 와, 랠리 잘 된다. 어 렐리 잘했다 조슈아 승관 지금 홈을 좀만 더 맞춰야 돼요. 아, 어, 어, 아 나이스. 아, 조슈아. 아, 나다나다 조슈아. 조슈아, 와, 조슈아. 조슈아. 나이스. <웃음> 조슈아. 아, 이게 족구지 너무 짜릿해. 두팀다 너무 잘한다 와한 번에 넘기십니다 용철 감독님 아귀 나이스 발과 머리에 같이 쳤어요 마이, 마이 마이 마이 마이 오케이 쳐줘 쳐줘 쳐줘 톡 나이스 우와 톡 나이스 뭐야? 야 조슈아 대박이었어요 야 결정력이 어, 어. 우리 몰래 밤에 연습하는 거 아니지? 밤에 메시 포인트입니다 메시 포인트 4대 3이에요 자4대3차있습니다 앞으로 조슈아 에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서브 조슈아 너무 잘하는데? 자한 네, 번만 실수하면 끝입니다 흐트러 매치 흐트러 포인트 어 좋아요 나이스 공격 아, 아 좋아요 미안 미안 미안 미안 아니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뭐, 조슈아 나! 조슈아 나! 나이스! 어, 나이스. 아아아아 조슈아 조슈아 미쳤어 <웃음> <웃음> 족주아, 족주아, 족주아다 이제. 야, 자, 평안 감독님 지금 화 나셨으니까 좋아 좋아. 계속 화낼 땐더안 풀리는 거야 원래. 아, 맨날 안든다 파이팅. 아 미안. 아, 기자아 미안, 우선. 아, 아, 어, 미안, 미안. 오, 하나, 어, 아. 나이스. 아, 어거지. 아주 좋아 너무 좋아 r y I'm g 어 i n g to go to 텐데 e h o u s 지 I'm going to go to the h 요 u s e I'm going to go to the h o 요 s 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이 n g t 어우 기본기가 좋으셔. 아 좋아요. 감독님. 나이스. 한 감독님, 용철 감독님이 기본기가 너무 좋으셔. 와, 나이스. 안정적 아니야 좋아. 현석이 형도 좋아. 어, 현석이 형도 괜찮아. 현석이 형도 아, 진짜 잘해. 나이스. 나이스. 와. 와. 맞죠. 감사합니다. 아 인정합니다. 슬슬 여기서 승권이의 승부 게이지가 상승해 주네요.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팀 최대한. 해딩, 해딩, 해딩. 아 나이스. 이거 좋아. 티노 너무 잘하는데? 아, 조슈아가 오늘 진짜 나이스. 에이스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조금 얍삽하긴 됐어요 근데 승관이 나. 스타일이니까 어 나이스 업. 빈 공간을 노려야죠 나이스 안전하게 안전하게 디노 아, 아 미안해 미해미안그래할수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오 어. 나이스, 나이스 서브죠 조슈아 받아줘야 되죠 인나이스어인인인 나갔어 나갔어 인인인인인인이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이어인어이이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이인이인인인인이인이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이인이인인인인인이인이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이인이인인인인인 저희가 진짜 제대로 정당하게 볼게요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한아이고아이디어가 아, 우리가, 우리가 <웃음> <웃음> 한 <웃음> 자, 자, 왔는데요 아이편아이 네. 세븐틴 에이스 멤버들 대제작아이들에이스 멤버들 아이고아이고 아이고아이고 이스면이고아는고아이아이아 도겸 씨! 이고아이아요아 뭐, <웃음> 자조구 좋아하시는 형님들 다 나와주십시오 아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아형 감독님 떠나오셨네요 아 예예예 자드리겠습니다 커피 자내기 시작 Let's go! <웃음> 나이스 네, 한번 올려주시고요 하나요 인정하는 수안돼안돼안돼 조금이라도 안 돼! 아. 아! <웃음> 이거 너무 길었어 <웃음> 야, 에스쿠스가 최선을 다했어요 1대 0입니다 레스코스 아, 토스 오케이 안정감 있어 아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그래 수비가 저런 느낌이 아, 해야 돼 좋다 안정적인 커버, 안정적인 커버. 올리고 톡. 나이스 아, 아 안정적이야 아, 공격이 아인아 아, 인이에요 인이었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는데 2대 0입니다 나한번 바꿀래 너가 공격할래? 어, 그래, 그래. 자 잠시만요 포지션 네, 변경 파이팅 와, 좋은 서브. 나이스, 서버. 나이스 헤딩, 나이스! 서브 매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와, 아 와, 잘 와. 차신다. 와. 가볍게 넘겨버리시는 분이. 면겸이가한번더 받아주고. 굉장히 안정적이십니다. 아, 팀 플레이까지. 와, 와. 와 살렸어요! 어, 이동겸 살렸어요! 이 공격을 살렸습니다. 야, 아우신가요. 아우십니다 아우십니다 야, 원래 아까 3점 다 다리고 갔어. 세븐틴 파이팅! 세븐틴 파이팅! 세븐틴 파이팅! 아까 3대형에서 따로 잡았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아, 아유 아유 안전하게 넘기는 아유. 와! 안정적이야. 자. 와! 아, 4대 0입니다. 세트 포인트. 1점만 낸다는 마음가짐으로 나이스! 넘겨 돼. 넘겨 돼. 넘겨 돼. 바로 공격하죠 받아야지! <웃음> 자, 아, 1세트는 이렇게 5대0으로 제작팀이 완승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 실수만... 너, 너 아, 실수만 아, 아, 안 한다는 거야. 거야 날 쏘고 가보라는 거야 오케이. 날 쏘고 가보라는 거야 저희 아, 두 번째 날 쏘고 가보라는 거야. 세트는 저희 멤버가 바뀌었습니다 몰라 몰라. 아, 몰랐어, 날 쏘고 가는... 민 뒤에 있어야 돼나 여기 쓴다는 거야 어야돼 어디에 표 하는 거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하셔 아, 우지 그래도 안정적이야 넘기자 나이스 우와 잘하신다 살짝 흔들었죠 지금? 김민기 선수 흔들었어요 우와 아홉샷 아홉샷 1점 좋아 좋아 역전 가자 세븐템 화이팅 서브 또 하죠 우지 씨가 어 이...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 서브 이스나죠 그리고 <웃음> 짧은 서브를 조문가님께서는 약사부하다라고 얘기를 <웃음> 하셨어요. <웃음> <웃음> 하셨어요 저한테도 서브 좋은 서브입니다. 넘어가요. 넘어. 자, 대1오 잠시만요, 감독님. 오 잠시만요, 감독님. 오 잠시만요, 감독님. 기습적인 기습 기습 다이렉트 공격. 오포시 우와. 세븐틴 화이팅. 세븐틴 화이팅. 세븐틴 다시 이기. 미안해, 미안해. 그래서 앞으로. 호시스트! 호시스트! 부탁! 자, 김민규! 김민규! 김민규 선수가 지금 공격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평양 감독의 공격을 막지 못합니다 자 좋아요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나이스 커버 김민규 선수의 왼발이 공격을 잘 해줘야 돼요 아, 아 모르겠다는 거야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끄고 잡으라는 거야 3대2 파이팅! 아, 아까 게임을 이렇게 막상막하로 했었으면 Go. 나이스 서브 온다 오와 살렸어요 넘겨야 돼요 와3대3아 서브가 좀 세진다 응. 가볍게 가볍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랑이 아 상호 형님이 또 오죠 네. 와 아웃 아웃 아, 진짜 화이팅 네. 꽃꽃이 제작진을 파이팅. 응원하고 있는 생이팅 좋은 서브입니다 이 기자 이 기자 이 기자 기자. 세트 포인트. 아, 짧은 거를. 와, 우지 잘해. 나이스. 아! 아, 아 잘, 잘, 잘. 좋아. 아, 좋아. 나이스고. 가만 안 와. 마지막 경기 7점 괜찮으십니까? 네. 시유켄짱 쉽게 생각해라 like 도레미. 저기 시작합니다. 자, 뒤로 가. 더 뒤로 가. 나이스. 업 어. 아, 디노 잘해. 와! 바이바이. 안정적인 커버. 나이스. 아, 미안해. 아 죄송해 아, 미안해, 미안해미안해아 좋은 서브. 아이. 좋은 서브예요. 아, 아 잘해. 잘해. 지금 진짜 잘해. 마이. 저 무슨 거야? 번호 넘겨야 자, 돼. 제 번호 나이스. 아, 인인입니다 인입니다 아, 아 서브 아, 흔들렸죠. 아, 리시브 아, 흔들렸고. 아, 자 공격. 아. 아, 아 이렇게 되면은 지금 공격이 지금 좀 약합니다. 세븐틴 팀이 공격이 좀 약해요. 스코어 2 대. 영. 긍정적인 바이브로 가는 거야. 헤딩 해줘야 돼. 헤딩 해줘. 그렇지. 응. 번아 넘겨주고. 토크. 제 톡. 나이스. 마이, 마이, 마이. 조금 더 강력한 공격이 나와줘야지 점수를 낼수있을것같아요 헤딩. 나이스요. 형광 씨 마무리해야죠. 뭐. 번아 내가 또 다시 받아줘. 자,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다. 공격. 오, 아, 좋아요. 오, 오. 아. 안돼, 안돼. 아, 번호나. 아, 형이랑 바꾸자. 바꿔, 바꿔. 경기 스코어 3대0 세븐틴 팀은 정원 씨와 번호 씨를 교체합니다. 세븐틴 팀에 공격력이 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 갑니다. 여기서 헤딩으로 받았어야 되는데요. 아, 아, 하, 하, 자, 올렸고요. 아잘렸죠 자, 자, 자. 가나. 아, 아, 아, 진호야, 잘한다. 나이스. 윤정환 선수가 들어가서 이제 팀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그 네. 전력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 이제 아 아, 봐주시는 거야, 봐주시는 거. 야, 방송 봐주셨대. 아, 봐주시는 거지. 나이스. 동작은? 잘 넘기나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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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넘어왔어요넘어왔어요넘어왔어요와 아, 와. 진짜 디노, 디노 대박 세 번째 마무리 해야죠 윤정환 공격 가야죠, 윤정환 마무리 1위죠 아, 아, 아, 아 미쳤다 야, 명장면 나왔어요, 명장면 이런 공격이 필요했어요 네. 카메라 리플레이, 그렇죠. 가시죠 빼야죠 윤정환 공격 가야죠, 윤정환 마무리 1위죠 아 세븐틴 역전했어요, 지금 나이스. 와, 뭔데 와, 1위 어, 받아주고 땅 진호 다리가 아, 조금 젊아요 살짝 길어 떠나면 발이 2 8 0이었다면아 너무 잘하셔 대옷 네, 동점 상황 디노+ 디노 좋아요 잘해. 자 부순간 과연 날이스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 아웃 아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아 아웃 아웃 아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아웃 인. 아웃 인. 아니야, 오지 오지 왔어, 왔어, 오지 아웃 아, 아웃 진짜 아웃 아웃 아아아아아 아웃. 아 어? 에이. 야, 그럼 인정, 인정. 이런 검은 세력들. 오케이. 아, 팔은 안쪽으로 구분다. 자, 매치 포인트인가요? 매치 포인트. 뭔가 짧게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생부사 나갔죠, 생부사. 에스코트. 에스코트 여기서 나가는 게 정말 잘한 선택일지? 아, 나쁘진 않았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윤정환 한번더 가져야죠. 그렇죠. 윤정환 한번더 가져야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와줘야 오케이. 돼요. 이는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아주 좋아요저 선수 좋습니다 윤정은+ 선수 윤 선수가 정말 족국의 미래입니다 세븐틴에서는 안정적인 공격수가 누구냐라고 보으면 윤정한 선수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Oh, 갈채 oh, right? 살려 갈채 oh, 살려 나이스! 나이스! 우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 와, 근데 너무 잘했다. 자, 1점 나왔습니다. 1점 나왔습니다. 오케이. 시작했습니다. 아, 좋아요, 서브. 매치 포인트. 받아주고요. 급소 앞으로 나오고. 나이스. 아, 이크순간관이 나이스. 나이스. 아, 컵스, 나이스. 나이스. 굉장히...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아. <웃음> 다시 듀스입니다. 와, 진짜 박빙이다. 야, 손에 땀을 쥐는 경기입니다. 자, 경영감독님의 서브. 좋은 서브, 안전적이 서브. 나이스. 어 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순간 정안 넘깁니다. 아, 오케 아, 나 지금 막상막하예요. 좋습니다. 이번에 네 마무리 하려고 했던 훈감독님 실패입니다. 긴장될 거예요. 네, 이 점만은 바로 끝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커브. 매치 포인트. 긴장 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올려주고. 나이스 커버. 에스쿱스. 윤정한 가야죠. 아, 침착했어, 침착. 자리가 좋지 않았어요. 네, 네. 아, 골을 넘기는. 자, 에스쿱스. 좋습니다. 라타토이. 네. 빌려주고 헤딩 가, 끝내. 아 근데 나이스 아 야비하겠어요 미안해 밀어줘 자, 쭉 밀어줘 헤딩으로도 하셔야죠 그렇죠 주고 윤정환 나이스. 어, 나이스 자세가 안 나와 그 아, 저걸 아, 한 번에 받으세요 인, 인. 인이죠 헤딩 윤정환 헤딩 무슨 곤자경감님 수비 한이다 어. 나이스 어, 위험했어, 위험했어요 위험했어요 나이스 잘 살렸어 잘 살려 어리 아, 윤정환 선수의 공격 한 방이 나와줘야지 이 경기를 끝낼 받아주고요. 수 있습니다 한번더 받아주고요 넘기나요? 아 깔끔한 수비. 야두팀다 수비가 어, 너무. 한번 받아주고요. 아이고. 아, 아이고. 야, 아이고. 넘겨야죠. 넘겨야죠. 대박이죠. 아 좋아요, 좋아요. 완벽합니다. 매치 대박. 포인트예요, 매치 대박. 포인트. 아, 야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조구했던 거못쓸것 같아. 이게 결승전같은데 어, 네. 와. 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와 미쳤어. 아, 와. 미쳤다. 와. 천천히. 와 미안, 어, 뭐야? 넘길게도 미안해, 미안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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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처음이었으면 졌어. 와, 진짜 최고였습니다. 와.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와. 자, 세븐틴 커피샷. 다음에 또 만나요. Yeah. Okay.